좋아요, 좋아요, 구독, 구독하기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어, 참 안타까운 분입니다 음. 젊은 나이에 암이 걸려가지고 음. 항암치료를 하니까 면역력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근데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음. 자다가 자꾸 깨고 음. 그러니까 수면제를 먹고 음. 수면제를 먹으면 더 몸이 늘어지고 음. 아침에 너무 힘들고 음. 그게 굉장히 항암치료에서 힘들고 잠 못돼서 힘들고 또 약도 먹어야 되지 어, 어 정말 너무 힘들어 가지고 그래도 이분이 성격이 참 좋더라고요 음. 뭔가 포기하지 않고 음. 자기를 이겨내려고 그 암을 그 이겨내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는 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남편이랑 같이 왔는데 남편이 또참 젊은 40대인데 음. 안타깝더라고요 음. 데 네? 이제 그런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음. 항암 암 환자들 공부 되게 많이 합니다. 국가에 대해서. 음. 결국은 면역력은 수면이 좌우한다는 것을 알고, 또 유튜브를 보다가, 음. 그래, 소리를 들어보자. 이제 자기의 그 수면 상태가 꼬구릴 때문이라는 것은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냥 꿈을 본다라고 알고 있었지만, 그걸로 인해서 수면에 방해를 받고 내가 이렇게 힘들다는 것을 몰랐던 거죠. 음. 어, 그런 거를 알려주는 사실, 그런 언론도 요즘이나 그 생무병사의 비밀이나 건강국루에서 가끔씩 이어 고구려의 위험성에서 알려주지만 음. 설마 본인이 그럴 줄 몰랐다는 거죠 대부분 그렇게 어. 생각하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녹음을 해서 들어보니까 음. 음. 어. 이렇게 잠을 자는 자기를 알게 되고는 이제 해결방법을 찾기 위해서 바로 병원을 가야잖아요. 응. 아프면 병원 가라가 이제 상식이 되지. 응. 그렇죠. 아프지도 않는데 병원 갑니다 말이지. 응. 무급 중에 아픈가요? <웃음> <호흡이도> 아픈가요? <웃음> 아프지는 않죠. 그래도 아프가 더안 좋죠. 병원 가면 뭔가 해결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응. 그렇죠. 병원 가서 이제 상담을 해보니까 수면 검사를 해보니까 응. 어, 꽤 심각하다. 응. 어, 하면서 양악기를 처방했는데 응. 이게 양악기가 정말 힘들어요. 특히 여성들이 쓰기는 그래요, 맞아요. 저는 잠깐 뭐테스트하나 써봐도 내신다는게 너무 곧힘들 때문에 음. 잠을 오히려 더못 자. 음. 그러니까 수면제를 먹고 자라. <웃음> 수면제를 안 그래도 수면제를 먹는데 그래가지고 하,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해서 또 알아본 게 음. 이제 그때 이제 음. 녹음을 해서 알아보러 했으면 우리한테 와야지 병원. 그러니까. <웃음> 뭐 그, 돌아서 나중에 오는지 몰라. <웃음> 더 고생하시는 거지 <웃음> 그동안 또 아이고. 응. 그래 제가 그 신뢰가 좀 없나 봐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예 아, 그렇게 이제 사람마다 조금 그리고 틀린 거 같아요. 그리좀 거리가 있으니까 가까운데 그럼요. 가고 싶죠? 예, 어. 그리고 우리가 쉽게 뭐가 안 좋다 하면 병원을 먼저 가게 되지. 그렇죠. 예 어. 그게 이제 습관으로 이렇게 머릿 속에 젖어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그런 학습이 돼 있어요. 맞아요. 아. 예. 그걸, 그걸 또, 또 버려야 받고, 돼요. 또 건강보험도 되고 내가 보험료 를 얼마를 내는데, 그럼, 병원, 그럼 병원에 혜택을 받아야지라는 생각을 그럼 때문에 응, 생각 때문에 그런 생각을 당연하게 하죠. 응. 응. 그래서 영학기도 응. 안 되고 수술은 더더군 안 되고 응. 해서 이제 다시 이제 찾아오신 거죠 응. 역시 구강이 여성치고 응. 작은 구강이 아니에요. 어 작지 않아요. 응. 네, 약간 과체중이지 뚱뚱한 뭐 것도 아니고, 응. 네 항암치료는 좀 부었대. 아 부으면 더 심해진 거야. 그렇구나. 네. 부으면 혀도 부으니까. 네. 그리고 어, 항암 치료하게 하다 보면 이 면역력, 그러니까 내 스스로의 어떤 그런 병피에서 음. 얼마나 많은 또 산소를 요구하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체온을 높여야 된다고 하잖아요. 체온이 1도 높아지면 면역력이 50%가 증가한다. 음, 맞아요, 맞아요. 맞잖아요. 음. 체온을 높이는 거는 결국 음. 포도당과 산소가 음. 에너지를 만들어내서 체온을 높여주는 거 건데 거니까. 음. 산소가 부족하면 당연히 저체온이에요 음. 자는 동안에 내 몸의 면역력이 높아지는데 산소가 부족하다? 음. 그러면 당연히 저체온에면역력 급격하게 떨어지는 그러니까 여러분도 공부를 해서 보니까 수면을 바로잡지 않고 어떤 치료도 아무 소용이 없겠구나 해서 그렇게 노력했던 거고 음. 이제 도저히 안 되니까 멀리서 찾아보세요. 음. 중부지방에서 음. 남쪽과 중부의 경계에 음. 어디죠 알겠죠? 음. 거기서 이제 오신거죠. 음. 가까운 병원에서는 해결이 안 된다. 음. 이분도 딱 그거예요. 오리진을 찾자. 음. 아, 병원 갔더니 음. 이게 생각같이 그렇게 안 해주는 거라. 그렇죠. 아, 양압기 하고 그냥 해보라고, 적응하라고. 음. 또뭐 음. 그것 때문에 못 자겠어요. 음. 약 먹고 자면서 해라. 예. 그러든 예. 예. 분이 이제 오셔가지고 와서 사전에 유튜브를 다 보신 거라 꼭 음. 굉장히 반갑게 인사를 하는 거야. 난 처음 봤는데. <웃음> 우리 대구 고객들 들어오실 어, 때 그잖아. 네, 예, TV에서 많이 봤어요. 굉장히 그 친숙하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웃음> 네, 네. 그분 네. 입장에는 굉장히 친한 뭐, 거예요. 학습을 다한그 <웃음> 다음에 네. 다 이제 이해를 하시고 지 하셨죠. 에. 역시 결과는 음. 재밌는 게. 음. 이제 수면이 잠들기도 어렵고 중간에 깨기도 할 정도로 이제 안 좋았는데 음, 음, 이제 제작되는 동안에 베개를 먼저 들이잖아요 이렇게 예. 맞춰가지고 음. 신기한 게 머리를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음. 자, 숨쉬기 좋은 위치 찾읍시다 해가지고 음, 음. 하다가 보 아, 거깁니다 하는 음. 위치가 다 있거든요 음. 그 위치 찾아서 베개를 맞춰서 갔는데 배교 배고는 음. 수면제를 안 먹고 잠이 들어. 너무 감사하네. 잠이 들기가 수월해졌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중간에 깨는 것도 음. 훨씬 음. 가볍대. 음. 그막 힘들게 깨는 것같다 음. 음. 하지만 코골이 소리는 여전히 심하게 남아 있어서 음. 이제 하시는 하시는 거요게 이제 기대를 지금 그렇죠, 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끼고 그랬더니 음. 소리도 하나도 안 나고. <웃음> 이제 깨지도 않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고 아. 자기가 얼마 만에 이렇게 개운하게 일어나는지를 그건 너무 행복한 정말 일이에요 정말 몇년 만에 그렇죠. 그런 경험을 그렇죠. 했다면서 그렇죠. 참그 성격 좋은 그 음. 아가씨 같이 생겼는데 마음도 너무더라고 음. 그런 참 밝게 인사를 하는 이제 목소리를 들으니까 음. 너무 너무 음. 그럴 때마다 참 보람 저, 느끼시죠 아, 정말 제가 이 일을 하는 보람이 결국은 음. 그러면서 그렇죠. 제가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맞아요. 사실 이 방송하는 것 사실 창피한 것도 좀. 하여간 옛그 요새는 사람, 창피하지 않으시고 즐기시는데 아, 뭘그러싫 전화해가지고 야너 말을 그렇게 하냐? 뭐 목소리가 뭐 그렇다. 발음이 푸지다. 그런 분이 계셔요? 아뭐 음. 무슨 쓸데없는 말을 그렇게 많이 하냐? 신경 그 쓰지 거. 마세요. 뭐. 이렇게 해서 누군가 그걸로 도움을 받을 수있다면 그럼요, 그럼요. 아유, 저 정도 유튜브는 뭐. 그럼요. 정말 나름 잘하는 거예요. 그럼요, 뭐, 잘하시는 거예요. 장비도 별로 없는 상태에서. <웃음> 스마트폰, 라죠 스마트폰과 요 마이크 하나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럼요, 그럼요. 정말 아니, 가성비 그, 가성비. 잘하시는 거예요. 잘하시는 게 최고예요. 근데 저기 아니.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막. 그래프 띄워가지고, 막, 음. 설명도 하고, 아. 그러고 싶은데, 아, 능력이 안 돼서 그러겠어요? 아니, 능력은 되시는데, 사실은, 이렇게 진솔한 고객들의 얘기를, 어, 해주시는 게, 다 듣는 사람도 편하지, 그 그래프, 치수, 숫자, 이거 머리만 아파요. 그러니까, 지금 딱좋습니 하는 얘기는 사실 너무 간단해서 음, 그럼요 음. 아니 기도가 막혀서 이렇게 해주면 되는 일 나머지는 다 운명에 맡기듯이 내 몸에 맡기면 음. 내 몸이 알아서 다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거 맞아요. 막힌거 이것만 열어주면 되는 일이에요 네, 어떻게 네. 열 것이냐 네. 그게 많군이지 네. 네네 좋습니다 네네 네. 네. 네.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얼굴이 못생겼다 말을 못한다 내용 별로다 그러면은 뭐 싫어요 또 괜찮습니다 <웃음>